자, 예전에 한번 블레스 얼리쉬드에 관련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제가 기억하기론 그렇게 썩 좋은 소리를 했던 기억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루즈해지는 전투의 양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블레스 얼리쉬드에서 PC 출시 직전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스팀에서 진행될 파이널 테스트의 숙제문의가 왔더라고요. 허허허허. <웃음> 이거 참 세상 일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북미서버처럼 핑이 튄상태로 플레이하지 않아도 되니 나름 기대도 되지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은 채로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rpg의 전투는 크게 논타겟과 타겟팅으로 나눠지죠 일반적으로 호쾌한 액션감과 자유도가 필요한 rpg에서는 논타겟을 전통적인 mmorpg와 같은 방식의 클래식한 게임들은 타겟팅이 기본적입니다 여기서 블레스 언리쉬드는 단순한 마우스 좌클릭과 우클릭만으로 이루어진 액션 게임의 골자를 가져갔죠 그 중에서도 템포가 느리고 묵직한 스타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플레이했던 버서커 클래스는 템포가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요 버서커 클래스를 기준으로 가장 강력한 콤보를 풀로 사용하기까지 약 4초에서 5초 가량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현실감 있는 전투를 지향하여 단순 공격이 아닌 콤보 회피 회피캔슬 스킬들을 활용해 콘솔 기반의 액션이 가지는 장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전투부분의 템포가 한 템포 느리다고 말했었는데요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블레스 스킬에 종속되는 스킬 체계를 레벨에 따라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예 뜯어고쳤고 콤보 사용중에 회피를 사용하더라도 콤보 단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수정하는 등좀더 빠른 템포로 즐길 수 있도록 개선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번 파이널 테스트에서 체감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원거리와 근거리 캐릭터의 밸런스에도 영향이 큰데요 앞서 설명했듯 근거리 캐릭터는 근접한 채로 긴 시간 동안 전투를 펼쳐야 하는데 몬스터들의 공격 대부분이 근거리다 보니 원거리 캐릭터들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전투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pvp에서는 좀 다른 양상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pve를 플레이할 때에는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긴 했죠 뭐 나름 대쉬 후에 콤보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더 과감한 속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타격감 하나는 묵직하다보니 타격감이라는 장점을 잘 살릴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개인적으로 좌클릭으로 시작하는 평타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환시키고 강력한 공격이나 마무리로 사용하는 스매시인 우클릭에 좀더 무게감을 싣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면 기본적인 뼈대는 지키되 호흡의 재배치로 게임의 전체적인 템포감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런 점은 단점이라기보단 약간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왔지만 전투에 대한 개선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니 정식 서비스 때는 더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드보스라던가 던전같은 컨텐츠는 아무래도 다른 유저와 함께해야만 진행이 가능하게 설계해뒀는데 아쉽게도 사전으로 플레이한 제 입장에선 함께 진행할 유저가 없어 던전이나 필드보스 컨텐츠를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전에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던전 등은 한번 플레이해본 적이 있어 일단 2인 던전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보죠 2인 던전은 기본적으로 투기장과 같은 맵을 기준으로 큰기믹없이한 명의 보스를 처치하기만 하면 보상을 받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보스마다 다양한 패턴을 지니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맵이 스타디움의 형식으로 되어있다보니 약간 미니레이드와 같은 구성으로 느껴졌는데요 회피와 패턴을 보고 공략하는 보편적인 방법이 있으며 편법을 막기 위해서 일정시간 이상 클리어가 지체되면 보스의 패턴과 공격력이 강력해지는 광폭화가 진행이 되는 등 게임의 난이도가 상당한 걸 느낄 수 있었죠 추천드리고 싶은 컨텐츠이니 이번 테스트를 통해 체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필드보스 같은 경우는 게임 시작부터 두튜리얼격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보스부터 시작해서 정의 인원이 필요한 대규모 보스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초반에는 아무래도 체험하는 느낌으로 패턴부터 체력까지 단순한 보스들로 되어 있지만 후반으로 진입할수록 보스의 체력과 패턴이 강해져서 혼자서는 클리어가 불가능할 수준의 보스들이 등장하게 되죠 특히나 극후반에 돌입하게 되면 캐릭터가 속박되고 이걸 동료들이 풀어줘야하는 등 일반적인 게임에서 볼수 있는 대규모 레이드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죠 현재를 기준으로 거의 최종 보스급인 본드래곤은 거의 20명에서 40명 정도가 한 번에 레이드를 진행하는 등 상당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무기의 성장도 조금 독특한 방식을 지니고 있는데요 크게 강화가 가능한 아이템과 불가능한 아이템으로 나눠져 있어 강화가 가능한 아이템을 파밍하게 되면 던전이나 퀘스트 보상을 통해 획득한 강화석으로 강화를 진행하고 일반템 기준 5강만 달성하게 되면 다음 등급의 아이템으로 진화시킬 수 있죠 이는 아이템을 파밍하는데 있어 범용성을 넓혀놓은과 동시에 던전 파밍의 필요성을 어느정도 높여 놓았습니다 저번에 플레이해봤을때를 기준으로 개선된 점도 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전투 원툴로 게임을 즐기는 타입이라 이거저거 제치고 스킬을 살펴보면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기긴 했습니다 그전에 플레이했던 버전에서는 블레스라는 시스템에 따라 스킬셋이 고정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파이널 테스트에 앞서 시스템을 갈아엎어 일반 스킬들은 레벨 성장에 따라 해금할 수 있게 블레스는 패시브들을 모아놓은 세팅으로 변경되었죠 덕분에 유저들은 자유롭게 스킬 세팅을 맞추고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서 블레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에 놓쳤을수도 있는데 퀘스트라인에 여러가지 시스템의 뒤틀리얼격인 퀘스트도 추가가 되어 비교적 게임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진입장벽이 낮아져 꽤나 괜찮은 인상을 받았죠 나름 굵직한 게임의 시스템을 테스트 한번만에 뜯어고친걸 보면 피드백이 빠르고 과감하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의 미래가 좀 기대되긴 하였습니다 해외에서도 서비스중이라고 해서 찾아보니 콘솔로만 서비스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mmorpg에서 유저풀 22위를 찍을 정도로 준수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pc버전으로도 포팅해서 뭐 그래픽도 깎고 이래저래 준비하는 중이라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테스트에 돈 안들어가니까 스팀을 통해 파이널 테스트 신청해서 찍먹 한번씩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스팀 블레스 얼리시드에서 베타 테스트 버튼으로 파이널 테스트 참여하고 찜하기 버튼과 공식 네이버 카페 디스코드를 통해 다양한 블레스 얼리시드 PC 소식을 접할 수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다가오는 5월 13일 파이널 테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왜거 간만에 PC 게임인데 채찍질 좀 해야죠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